저는 네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2020년 한해 중고차의 이전 등록 대수가 모두 395만 대였고 중고차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규모가 251만 5천 대였다고 합니다 중고차의 거래는 크게 당사자 간 거래와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로 구분이 됩니다 2020년의 거래 유형을 살펴보면 당사자 간 거래가 54.7%였고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가 오히려 적은 45.3%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고차를 구매할 때 자동차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만큼 구매하려는 차가 어느 정도의 사고가 있었는지 또 어느 곳에 불량이나 하자가 있는지를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도장면의 상태만 확인해도 이 차가 사고차인지 가늠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도장면의 상태를 보고 상호 여부를 확인해 볼수 있는 쉬운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송치 비요 자동차 관리법에는 중고차를 매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보호 장치가 규정되어 있지만, 거래 형태가 당사자 간의 직거래일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게 있는데, 사고차, 무사고차의 분류 기준으로 사고차, 사고차는 자동차의 주요 골격을 교체 또는 수리한 이력이 있는 차량을 의미하고, 무사고차 가벼운 사고로 차량 외관의 일부분을 수리 혹은 교체한 차량을 의미하고, 완전무사고차. 판금, 도색 등의 한건의 수리도 받지 않은 차량을 의미하는 거야. 하지만 모두가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판금이나 도색을 한 경우 사고이력조에서 체크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사고, 무사고를 판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지. 그럼 이제 도장면의 상태를 보고 사고 여부를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지금 보고 있는 건 도장면의 두께를 측정하는 도막 측정기라는 건데 가격이 17,000원밖에 안 되더라고. 보는 것처럼 전원을 켜고 도장면의 기계를 대면 도장면을 두께를 수치로 알아볼 수가 있도록 한 기계인데 우선 이 차의 전체 부위별 도장면의 두께를 측정해볼게 측정을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0.10에서 0.15 정도로 나왔는데 그럼 이번에는 조수석쪽 핸다와 조수석쪽 문쪽을 측정을 해볼게 평균 도장면 두께보다 더 높은 수치로 나왔지?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는 사실 이 부분은 주차장 기둥에 살짝 긁혀 재도장을 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중고차를 구매할 때 이런 측정기를 하나 가지고 있다가 도장면 두께를 측정해서 사고 여부를 확인하면 현명한 거래를 할 수가 있겠지 시청자, 구독자님 잘 보셨습니까? 만약 당사자 간 거래 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엔 소비자들끼리 민사소송과 같은 피곤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정밀하지는 않지만 피해를 막고 서로 투명한 거래가 되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네, 차는? 내관련다 네, 수고했어, 동티뷰.